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2020 학교폭력 사제동행안심교육 행복한 동행 토크콘서트가 지난 19-20 양일간 안양아트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선생님과 학생이 각각의 위치에서 느끼는 점들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제 간의 신뢰와 책임을 공유해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리였습니다 화상 시스템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힘들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도움 요청해서 어 힘든 거를 빨리 좀 잊어버리고 학교생활 좀 즐겁게 네 그렇게 해서. 이날 게스트로 참석한 트로신동 강신비양과 댄스신동 민혁군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해 아쉽다며 미대에서 코로나 퇴치송인 코로나 가라를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학교도 못 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선생님도 못 만나서 엄청 심심한데 코로나송을 부르면서 정말 기분을 되찾는 기분이어서 코로나송을 한번 부르게 됐어요. 코로나가 빨리 가길 바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공연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저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싶어서 부르게 됐어요. 판소리 신동으로 잘 알려진 황시원 양도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판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선보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 가 가지고 친구들과 교교 관계도 쌓고 그리고 수업도 즐겁게 진행해야 되는데 어, 집에서 그냥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또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니까 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해요. 이날 행사에는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한 비디오 퍼포먼스와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무대도 선보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중한 메시지와 더불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2020 학교폭력 예방사제 동행 안심교육 행복한 동행 도크콘서트는 KMB경기채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KMB경기채널 조종입니다